앞에, 자, 이게 뭐예요? 명사죠? 어, 명사. 응. 후치라고 나왔 응. 후치. 어, 뒤, 붙 자. 이건 알지? 한자? 그거 알지? 전, 후, 할 때. 앞, 아, 전, 자, 뒤, 붙 자. 뒤에서, 뒤에, 뒤에, 노인, 노치 뒤에, 노인, 수식어야. 한자로 수면 그렇다는 얘기야. 뒤에. 그니까 명사차게 나왔을 때 이걸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주는 건 우리 다 알잖아 아름다운 숙녀 어, beautiful girl 머리 난명사를 beautiful 앞에서 꾸며주잖아 이거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는 전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치 앞전자서 정치 뭐 수식어야 이렇게 뭐 형용사 같은 거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게 꾸며주는 꾸치 수식어를 공부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제가요 아 꾸며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도 알아보자는 요꼭 꾸며주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런 게 뭐냐면, 자가, 본격의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잠수 있어요 이라고 했죠? 아직, 아직 순위가 안 되겠지? 동경에 뭐라고요?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명사 동격에 명사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니 예를 들면 봐봐. 이거 들어 여기가 만약에 이거 나왔어요 사람 이름이 만약에 나왔다고 칩시다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그럼 욕실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직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직업이나 가족관계 이런 게 나온다고요 여기 예. 알겠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 어 이렇게 톰놓고나올수 있잖아요. 나의 브라더 이렇게 나왔죠. 어, 나의 브라더, 나의 형 톰은 이제 톰기가 커요. 이렇게. 아, 뒤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수치 수치 수치가 다 수치, 수치, 집어넣긴 했지만 이건 어밀히 말하면 동격이다. 이제 아, 같은 거다. 그 다음에 B. 본격에 오브가 나옵니다. 허... 본격에 오브도 있대요. 본격에 오브. 자 하나 더. C. 본격에 C 오기도 합니다. 뒤에 올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에. 웨더도 있는데 여기서 웨더는 안 건드릴게요. 본격. 근데 오브나 대신 찰제몽, 오브 나오는 있고 댄트나올때 있대잖아. 했죠. 그렇5 오버가 나오면 얘는 구가 되는 거고 얘는 절이 되는 거야. 주어동사가 나온다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어. 얘는 구로 뭐가 나와야 돼? 꼭 써. ing가 나와야 돼. ing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도 봐봐. 얘를 한번 볼게요. 이건 아무나좀 만들게 해 봐. 어.. 뭐해볼까 음. I admit, 나는 인정한다. 나는 인정한다. 뭐가? 어머. His. His. Bing? Bing. 됐어요? 뭐? 어. 나는 <놀랜> The Fact,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어머. 뭐가? 타잔이 용감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다, 터잔, 즈, 뭐, 빙, 레이브 용감하다는 사실. 이렇게 쓸게요. 자, 봐 여기 뭐라 하냐면, 동격의 오브라고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뭐, 뭐와 뭐와 동격이냐면, 여기 개념 단어가 나왔어. 개념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요와 뭐가 동격이냐면, 이게 동격이에요. 타잔이 용감하다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됐니? 그러면 봐봐. 동격이 대체라고 했지? 얘는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재민씨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이거. 뭘 바꿨어?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는 뭐니? 구여. 구. 주동사가 없으니까 구죠. 이 비니어 의미상의 주 구여. 패다는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목적지, 소격으로쓸수 있잖아. 동명사 의미상의 주는 이렇게 쓴 거야. 구여. 저를 바꿔. I, 이 d m i n The, f 받아진 건 없어, 여기까지. 오만 뭐를 바는데 네. 대답이 뭐나 지 나온 거예요. 절이 나온 니까뭘 쓰면 돼요? 그렇지. 하단을 주어라고 쓰면 되고, 하단을 주어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빙을 동사로 쓰면 되는 거죠. 이즈 브레이브 끝. 저 오늘 운명은 주어 동사 절이 나왔네. 뭐가 나왔는얘기야 그렇지. 대체로 바꾸는 요 이런 걸 잘해야 하는 소수형이 강해져요. 어떤 소수형이 나오는지 답을 해가면 모든 부하들은 <웃음> 넘나들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 돼. 자, 여기까지는 거의 동점이죠. 동점 세리죠. 지금부터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수식어. 어? 와.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 뭐가 있어? 뭐 있어요? 당연히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가 있죠. 네, 이거 뭐야? 내가 형용사 같은 과에 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같은 과에 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현대분사현대분사는 어떤 형태니? ING 형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분사까지도 같이 형용사에다 집어넣어라. 과거분사 이건 뭐야? 어떻게 나오죠? 어으 동사 ED 아니면 PP로 나오겠죠.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뭘로 해야 돼? 요거는 상관이 없지만 요거는 개념을 잡아야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앞에 있는 명사와의 개념이야 능동진행입니다. 능동진행관계. 능동진행관계. 이렇게 요거 쉽게. 요거는 수동완료관계. 조. 요게 이제 액기스다. 오늘 하는 공부의 액기스. 지체 요거하고 바로 비교하기 위해서 얘들아 품종사서를 써볼게. 품점사. 순정사가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 이거는 뭐겠어? 그렇지. 똑같대현사서 똑같이 능동관계 는 맞아. 근데 얘는 어떤 능동이냐면 미래인이야 그래서 요가 요거에 찰지이 생기는 거야. 얘는? 세 번째는 전명구전치사구 있죠? 전명구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들은 뭘 봐야 되냐면. 이거 드링킹 탈진이 뭐야 얘는 투명 타면 안돼 꾸미는 거는 가게 오잖아요 야 맛있는 물좀줘 마셨어? 안 마셨어? 안 마셨어 아까 뭐라 했니? 링런미래인이라고했지 아직 안 마신 거 얘는 뭐니? 이렇게 응. 나왔다면 어떻게 돼? 보통 이렇게 쓰잖아 누가 더럽게 어 핀미너 어 드링킹이라고 누가 그래 네가 마 있는 물줘 어, 네가 마신 물좀네줘 그래서 하라고요 이인 거잖아 얘는 아직 안 마신 거잖아. 능동미래인이라고 그랬잖아. 능동미래에. 그래서 충전을 잘 써주는 거야. 응? 어? 알겠어? 어, 달라. 그리 자, 잘외그아기는음 아, sleeping in the room in the room 아주 귀여. 맥 쿄. 뭐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아 너무 너무 귀여. 워자 이때 봐봐 이봐 여기 뭐야? 현재 분사 구조 얼마큼이 현재 분사고? 후치 수시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꾸게주는거후치수시가고했잖아다자 이게 능동 진행의 의미인지 확인해봐. 능동 진행의 의미인지 확인해봐. 자 확인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아 얘는 지금 안 깼어. 안, 안 깼고 지금 현재 잠자고 있어. 이런 음.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근데 만약에 이런 의미가 나왔다고 쳐. 투슬림이 나왔어요, 여기. 이 자리에 투슬림. 나머지 똑같아. 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아직 안 잠, 자는게 아니야, 아직. 어? 잠들. 잠들 그 아기는 참 귀여워. 아직 자는게 아니야, 알겠지? 얘는, 얘는 뭐라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야? 잘, 잘. 어? 또 있다, 잠들. 잘, 잠들. 저 아까 얘기했잖아.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 모든 문법은 이렇게 해야 돼 해석을 완성시켜야 돼 해석으로 그래도 논리적인 거야 언어의 논리야 이게 해석로 완성시켜야 돼이 <웃음> 해석은 꼭 갖다 붙여라 요거는 수동완료이니까 뭐뭐 된 수동완료 뭐뭐 하고 있는 얘는 능동 미래이니까 뭐야 뭐뭐 그럼 뭐뭐 이것도 뭐뭐 파는 뭐 이래도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명군 전명군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질문할게 전명구는 전명군은, 전명군은 어떨 때만 후치수식어로 수입니까 한두 가지일 수 있을 는데 전명군은 용사구가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수있어 여기서 취급하는 건 부사구가 아니라 혐용사 혐용사구가 돼요 자본도 쓸수 있어. 얘가 보자 여기 봐봐. 자, 이렇게 썼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명부 맞다. 전시사 프로스 명사니까. 이전명부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얘는 무슨보다 성명사구가 맞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썼다. 매니지터 많은 사람들이 자 살아갑니다. 리구 인더 수익 똑같은 인더 수익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면이다. 근데 얘는 꾸며주는게 뭐다? 얘는 명사를 꾸며줬지만. 얘는 동사로 꾸며준다. 얘가 주먹. 동사로 꾸며주기 때 얘는 무슨 구단? 부사구단. 동사 꾸며주면 부사구가 되라는 이해가? 어? 다르죠? 특별사구들이부사구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어, 어떻게 똑같을지 이수익인왜 달라요? 뭐 달라. 항상 문장 속. 그래서, 그래서 결국 구중문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문장 속에서 아, 결정하는 게 구중문법이에요. 문장 속에서. 어? 예를 들면 맨날 우리가 어 선생님 미트 동사죠 응. 만나나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 이게 왜 동사야 명사지 이게 왜, 왜 동사냐고? 운동했 했는데. 운동이야 배틀랩팅 밑. 알겠어? 어 선생님 컵컵컵컵 동사죠. 이거 동사 좀 착각하지 말라봐요. 동사가 아닌데도 있다는 얘기에요. 컷. 어, 자르다, 다 동사 컷, 컷, 컷. 웠는데요 현재, 과거, 과거면서가 똑같은데요? 컷, 컷, 컷. 그제? 푹푹랄랄랄히히히 허허허. 크크크, 세세세. 뭐 있잖아. 요 에이, 에이, 에이 형. 컷. 아니요. 이렇게 붙어요사로쓰 건데? 예산 삿이라는요 예산 알겠습니다. 털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단단하게 발라놔야 요 인도시 일어났다고 무조건 부사가 되는 거 아니고 무조건 흉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뭘 꾸며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다시 와전면부였어 이제 다 왔어? 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자 뭐가 있다? 단계 대명사자 관계대명사들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구조가 <웃음> 자 여기다 뭐 봐. 관계 부사적이 있다. 관계 부사적이라면 완전한 문장구조가 나온다뭘걸로 구별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봐봐. 여게 중요한 게. 너 베이비. 이즈베리 큐트 이런거는 아까 썼었어 똑같은거 같지않아요? 뭐가 다른데? 봐봐 여기. 관계대용사절은 어디까지다. 관계대용사절의 범위를 이제 기정한다. 동사나 주고 그 다음 동사 앞까지다. 주, 두 번째 동사 앞까지다. 두 번째 동사 여기 있네. 여기까지. 동사나 주고 그 다음 동사 앞까지가 관계대용사절의 범위다. 여기에는 관계대용사절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관계대용사절은 기회가 불완전하다. 주어 없네. 주어 앞으로 나갔잖아. 그래서 불안정한 거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거하고연결 돼요. 왜? 우리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관계 대공사의 생략은 딱몇 가지 첫 번째 목적격 관계 대공사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주격 관계 대공사로수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뭐요? 똑같아. 그래, 똑같지? 똑같잖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 알았죠? 야, 그래서 관계대문사들이 나오면. 관계부산사이 나오면 어떨까? 관계부문사이 나오면 어차피 사장에서꾸해줘요 그래서 묵직 쓰시고요 자, 지금부터, 뭐, 에오라스는 안 할게요. 형용사, 현대문사, 형용사와 그 사촌들. 형용사와 그 사촌들. 형용사, 현대문사, 가거문사그 다음에 투명사. 그 다음에 전명구. 그 다음에 관계대문사들, 관계대 관계문사들. 다섯 가지.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너스 원샷. 이제, 동격의 명사, 동격의 오고, 동격의 대전까지 같이 알아두면 뒤에 밀접하게 올수 있는 것들은 다 끝난 거야, 이제. 어. 그래서, 명사들이 올수 있는 것들다 이런 것들이에요. 얘들이 올수 있다는 수식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왜 썼냐면, 형용사적 수식어예요. 수식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 하는 건 형용사적 수식어예요 부사적 수식어는 이제 나중에 이거겠죠. 인더스트리 동작 꾸며줄 때 부산.